어, 호차부자 응? 응, 숙지? 야, 나 오늘 네 시계 빌린다. 안돼, 그 나도 악기를 한 번밖에 안쳤단 말이야. 아, 나 오늘 썸녀랑 워터파크 간다고 한 번만 빌려줘, 한 번만. 아니 워터방 가는데 비싼 시계를 왜 차? 아 됐고 나나 건빵 찾아야 되니까 빨리 나가 어 어디였지? 너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알아? 알지 그 노래? 아니 그거 말고 뭔가를 떨어뜨렸을 때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가 있잖아 지금처럼 오나 거기서 들어봤어 지금 너가 떨어뜨린 건빵도 버뮤다 삼각지대로 빨려 들어간 거지 아 어, 개쩌록 근데 왜 건빵을? 아니 뭐 배가 고팠나 보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가 떨어뜨린 건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는 방법이 있어 와씨 그런 게 있었어? 자네 영웅이 되고 싶지 않나? 버뮤다 삼각제대로 가려면 물건이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만 가능해 너 움직였어? 나 이렇게 움직였는데? 아니 이동했냐고. 그럼 그 자리 그 자세로 잠들면 그곳에 갈수 있어. 그냥 자면 된다고? 그 자리에서 그 자세로 잠들면 꿈속에서 범위다 삼각지대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보물들이 있고 막 그곳. 야야 오 어, 잠깐 잠깐 잠깐. 뭐? 왜? 야너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. 보물들이 궁금하지 않아? <웃음> 궁금해. 그 기운이 날아갈 수 있어서 이게 너의 몸을 만지면 안 돼. 그럼 그냥 잡으면 된다고? 깰 수도 있으니까 이어폰도 꽂고 눈은 절대로 뜨면 안 돼. 오케이? 어. 근데 건빵 말고 나 이... 예전에 잃어버린 미미책 피규어도 찾을 수 있는 거지? 당연하지 야 얼른 눈 감아 시간이 없어 이건 너밖에 할수 없는 일이야 미미짱 워터프루프인가 이거 생활방수 되겠지. 응.